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이제 마침 이 촬영 시기가 연말인데요. 지금 날 날이 12월 28일이죠. 마침 연말로 이 신형 최신형 그랜저를 받았는데 처음 이걸 예상을 받을 거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일단 이 차를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지금 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차를 협찬해 주신 현대자동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차키를 제가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뭔 조약돌도 아니고 이거 뭐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일단 스마트키를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차 스마트키 시스템 내장되 있기 때문에 차를 한번 싹 가보겠습니다. 열리고 아 죽이죠? 어, 왜 이렇게 좋아? 자, 죽여주고. 저는,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 전기를 탈 때, 항상 이렇게 시동 걸거든요. 자, 보세요. 접속. 대부분 브레이크 그냥 밟고 시동 거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괜히 이거 시동 키다가, 전자장비 미스 난 경우 많아요. 그래서, 다, 일단 다 켜졌고, 이렇게 겁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입니다. 13도 돌았죠.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네요, 지금 배터리가 좀 많이 차 있어요. 반 정도. 근데 지금 주 어제 좀, 좀 고속 어디 좀 멀리 갔다 와서 그런지 지금 기름이 한 칸밖에 없거든요. 150km 남아 있어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저 뒤에 딱 딱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딱지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5. 2등급. 어, 손 넘죠? 어, 그래서 엔진 또 켜졌네요. 차가 이게 지금 너무 추워서 엔진을 계속 돌려야 돼요. 일단 엔진을 켜서 지금 차를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어제 주행 안주행기록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11.2. 아, 이거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차 일단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 차가 너무 무거워요 한 차가 이 정도 되거든요 무게가 2060 2160 정도 되고 그두 번째 엔진이 k 8 똑같아요 K8 지금 요즘 이거 문제 많잖아요. 스마트 스트림, 뭐 하이브리드 관련해가지고 엔진 오일이 뭐 늘어난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하이브리드 자체는 좋은데, 이 2톤이 넘는 차를 이 180마력 엔진으로 억지로 끄고 갈라보니까 30km 이상만 넘어가도 이게 꺼져요. 전기가 꺼지고 사실상 이걸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힘달리면 계속 악셀을 밟아 제끼다보니까 사실상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 어디 뭐 독일차 같은 느낌이 나요 아니 그럼 얘네는 이제 요번에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서 여기 모듈이 밑에 링크가 들어가요 케이블로 양쪽에 달려있거든요 어 아, 지금 엔진이 너무 시끄러워 그 다음에 이거 브레이크는 요번에 바뀐게 배력식인데 전자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동감이 좀 괜찮아졌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급차도 다보 가스 리프트 넣어줬고 받로게요 이번에 로고가 이거 알루미늄 통째로 장식을 넣어줬더라고 이쁘고 시네스토라이즌이번에 현대가 밀고 있는거죠 차가 처음 보시면 이거 뭐이 스타리아 아니야? 뭐 스타리아 그냥 눌러놓은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파나메라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들 계시더라고요. 음그 다음에 휠이 이게 또 20인치라서 피렐리가 이 사이즈가 245, 40아 20 피렐리 타이어가 뭐냐면 피렐리가 여기 들어가요. 어, 피렐리 여기 피제로올 시즌. 20인치예요. 50리터밖에 안 들어가요. 한번 주행하면 750그 정도밖에 못 하고 하드웨어 스펙은 조금 아쉬워요. 이 억지로 무거운 차를 들고 가려다 보니까 근데 이 실내가 좀쩝니다 이번에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어요.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은 옛날 그림 좀 똑같고 자 눌러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캘리그래프라고 캘리그래피라고 자랑스럽게 써 있고. 꺼버리고. 자. 지금 에코죠? 스포츠. 마이 모드, 마이 드라이브. 이 마이 드라이브가 원래는 다시 바꿔볼게요. 마이 드라이브는 바꾸면 여기 떠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숨었어요. 넘겨서. 설정. 차량. 이 옐로 가야 돼요. 드라이브 모드. 이걸로 가서 저는 스마트 차 무거우니까 스포츠 서스펜션 승차감 세단이니까 이 정도 막춰놓고 이번에 이 계기판이랑 이거 용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는 이 위가 여기서 나와요. 바람이 쪽이 나오거든요. 다시 꺼버리고. 그 다음 에두 번째가. 이 두개가 위는 여기서 나오고 밑에는 아시다시 발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가 원래는 여기 다, 들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 여기다 쑤셔 넣러다 보니까 좀 버튼을 좀 난잡하게 배치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노멀팀 이건 이제 분리해 놓은 거고 심플 이거는 아마 적응 못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딱 버튼만 놓은 거 이게 뭐야 그냥 그러니까 정 이제 막맞추 싫다 하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어, 나는 뭐 옛날식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건 이거 옵션이 들어간 거고 이 옵션을 빼버리면 우리가 생각하신 버튼 옛날식이 들어가요 좀 깡통깡통으로 그 다음에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얘는 무선 충전 있고 아 이게 좀 신기합니다 볼게요 이게 충전 구멍이 두개인데 얘는 일반 충전하는 거죠. 여기 무선 충전이고. 얘는 충전을, 그냥 충전, 이걸 누르면 그냥 충전하시는 거고요. 얘를 누르면, 자기가 뭐 핸드폰에 영화, 이걸로 뭐 영화나 음악 듣고 싶다? 그럼면 충전하고 싶다? 그럼 이거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 충전만 하고 싶다? 그럼 이것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외선 차단 및 UBC. U, UB가 울트라 바이올렛 약자죠. 됐고, 됐고, 꺼버립니다. 이 차의 가격은 5,832만원 옵션이 이 빌딩캠 2세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 이거랑 후불카드 썬루프 파노라마가 아닙니다 그냥 썬루프예요 이거 원래 시, 예전에 시험 차량 다닐 때 이거 쓰다가 뭐 단가 문제로 못썼다는 얘기가 있, 있어요 다시 닫아보고 어이차 보면 거의 뭐 G80, G90, 미니 G90이에요. 이 옆에 이거 이것도 있고 그 다음 에 엠비언트 라이트 이제 막 제네시스급에 들어가는 거 있고 그리고 아 이것도 있어요. 메모리 시트. 구석으로 가볼게요. 구석에도 이거 생겼어요. 구멍. 여기 라이트가 없네. 그 다음에 라이트가 이거 서라운드, 서라운드 보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창문이 그리고 진짜 하이브리드 많이 타신 분 아시다시피 풍풍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이 구멍이 뭐냐면 이 구멍 같은 거 있거든요 자 보스 자, 볼게요 이 구멍이 이 의자 밑에 하이브리드랑 12볼트 배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내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 하단부에 있는 배터리 냉각을 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차를, 이 시트를 들어보면 이 배터리에 이제 자꾸 회생제동을 치면서 자꾸 이제 배터리에 열을 받게 되니까 이 열을 방출하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이, 이 시트 뜯어 있거든요. 시트를 뜯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랜즈에 비해서 이제 생긴 게, 근데 이 차는 모니터가 없어요. 모니터 없는 차거든요. 그리고 또 센터 콘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앞에. 지파 g 8 똑같아요. 시동 꺼졌네요. 이제 엔진 또 충전이 됐나 본지.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베개 생겼고, 각그랜저를 요소가, 이게 들어갔어요. 이 쿼터글라스랑, 옷걸이랑, 창문 올릴 때, 이거, 이거 잘 보세요.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그랜, 제네시스는, 이거 땡겨야 되잖아요. 이거 땡겨서 올려야 되잖아요. 내리고 말 싫다 내리고 쏙 닫힙니다 그리또 열립니다 창문도 이중접합이중접합 했네요 잘했어요 차가 좀 요번에 많이 올랐어요 천만원 올랐나 그런데 좀 실내는 확실히 진보된게 맞아요 승차감도 진보가 됐고 왜냐면, 서스펜션, 2차 서스펜션이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거 지금 흐려서 안 보이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안에 케이블 같은 조그만한거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승차감을 보조해주는 건데, 그럼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걸로. 하물칸도 나쁘진 않은 편이고, 여기 보시면, 마감을 상당히 잘했어요. 현대가 이르면 마감이 괜찮아. 우리 용접 이런 허접한 것도 없고, 닫고, 뭐 차를 좀 멋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옆에, 보, 옆에 보여드릴게요. 옆에 각, 각진 거, 현대 각지죠. 이 뒤에 라이트도 이 하나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렸더라고. 그리고 라이트 이거, 이거 마크도 이거 알루미늄이에요. 음. 통째로 박아서 넣어버렸더라고그 다음에 이 손잡이도 앞자리 한정 이렇게 그랜저 라이 딱지가 들어가요 뒷자리는 없어요 차가 얼마나 각지냐면 옆에서 보시면 정말 각지죠 조금 차를 멋을 많이 부리느라 좀 연비를 많이 날려먹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이게, 그, 제네시스 g 6 0에 들어간 지문인식 시동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이번이 이번에 들어왔네요? 폴옵션 사양이 있더라고요. 총평. 천만원씩이나 올렸는데, 어, 괜찮은데? 하이브리드, 이 가격에 하이브리드랑, 내은 사시면 안 돼요. 내은 이거, 그, 그, 그, 구글링 해보니까 연비가, 8.4 8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데 하이브리드가 15.6밖에 안 되는 거면 지금 벌써 한칸 남았는데 무슨 145가 말이 돼요? 이무이 이 연비가 달릴 때 여기서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차가 워낙 각지게 만들어다 보니까 좀좀 쇼로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좀개 좀 개기판다 보면 승차감은 좋은데 이제 약간 부자들의 패션카? 아 약간 부자들이 돈은 많고 이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사긴 사야 뭐 그래 너무 찐내어는 너무 기름값이면 기름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샀죠 근데 하이브리드 사긴 상품 주행거리가 안나가 그래서 아마 이거 차를 사실때 좀 고민이 많이 되실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트 감성 어전이 라이트 감성은 반박을 못하겠어요 진짜 현대가 라이트 감성이나 솔직히 마감새 이런건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이거 이거 다 나파가지고 이것도 뭐 이거 원목인가 인조 원목인가 모르겠는데 소재도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 정도 제, 제 생각은 이 정도고요 시동 꺼볼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차문 열었을 때아 로고 예전 이것도 욕 많이 먹었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다시 나가야 되니까 이 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3 6년만에 갓그랜저를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을 살려냈으니까 핸들도 이게 갓그랜저 재탕한 거고 차 자체는 좋은데 정말 사시겠다고 하면 조금은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갓그랜저만 를 보고 사기에는 조금 손해보는 게 많아요 왜냐면 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에 후드가 최대한 이게 제가 시트를 낮춰 앉은 거거든요 시트를 낮춰 앉았는데, 앞에가 너무 높아서, 후드가 너무 높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키셔야 됩니다. 어디, 어디 주차하실 때. 이거 무조건, 이거 측면 센서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키고. 큰일 납니다, 이거. 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 어느 정도로 기냐면, 차가 에쿠스, 옛날, 가쿠스, 아니 소위 말 가쿠스가 더 길어요.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거나 구매하실 때좀 좁은 데는 그렇게 가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영상은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고요. 연말이 얼마 남았는데 2022년 참 쉽지 않았죠? <웃음> 마무리 항상 잘 하시고 2023년도 새 23년 토끼해라 그러죠? 항상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